나이 얘기하면 되게 별나 보일 것 같아 얼주가 100개야 네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저는 샤이니의 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마이 텐 페이버리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주가라는 말이 있죠. 이미 10 페이블츠에서 한 번인가 두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여기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. 얼주가 100개야. 데깨야. 100개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. 머가리라고 하면 나갈 수 있나? <웃음> 어... 카페인 반 아니면 습관. 습관이다. 습관. 지독한 습관 저는 아침을 시작할 때 요거트, 과일, 뭐 샐러드 이런 거를 조금 배를 채워주고 나서 커피 한잔밥 먹고 커피 한잔 저녁 먹고 커피 한잔 땡길 때 커피 한잔 화날 때 커피 한잔 네, 이게 좀 저를 좀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메이크업브레버 브로우 제품입니다 보이시죠? 제가 눈썹이 좀 진해서 조금만 과장되게 연출돼도확 티가 나는데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티도 안 나고 또 원하는 모양으로 연출할 수 있게 이렇게 뒤에 브러쉬도 들어있고요 또 컬러도 다양해서 딱 맞는 컬러에 맞춰서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, 요즘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 각종 먼지와 새 가구 냄새들 때문에 방향제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 방향제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꽁티드 툴레아라는 곳의 제품이고 옷에 뿌려도 되고 그냥 공중에 뿌려도 되고 이불에 뿌려도 되고 또 이렇게 천연 오일로 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. 자주 쓰고 있어요. 너무 많이 뿌리면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살짝씩 뿌려주면 꽃 향기도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립밤을 항상 달고 삽니다 저는 립밤이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남성분들도 이렇게 조금은 발색이 되는 그런 립밤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이 어, 제품도 제가 굉장히 자주 바르는데 이것만 발라도 좀확 생기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마스크에도 안 묻어나고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가장 편리하게 쓰는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되게 이 모양 보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책처럼 생겼죠? 이게 조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워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반만 연출해도 되고 어떻게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거를 뭐 인스타 라이브 할 때나 아니면 너무 밝은 데서 책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을 때차 같은 거 마실 때도 조명 다 꺼놓고 이거 하나 켜놓으면 정말 편하기 때문에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 먹을 때도 좋아요 네,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<웃음> 바로 이건데요 저는 과자를 잘안 먹어요 탄산음료수도 잘안 먹고 그냥 당 떨어질 때 하나씩 먹는 정도인데 이건 정,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티입니다 국내에서는 좀 구하기 어렵긴 한데 마르코폴로 티라고 약간 바닐라 향 나면서 페퍼민트와는 아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티예요 좀좀 좀 니글거린다고 해야 되나? 꽃향기랑 바닐라향이 진짜 많이 나요 티는 반반 티는 따뜻하게 반 차갑게 반 먹는데 위스키나 소주에 이렇게 타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냥 먹어도 맛있요 어, 요즘에 가장 빠진 거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어, 원래는 제가 식물 키우면 되게 많이 죽이고 마르고 <웃음> 아이들이 자꾸 갈색으로 변하고 그랬는데 이사하고 나서는 좀 정성 들여서 키우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 더잘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그러는데 아주 뿌듯합니다 제가 최근에 식물을 되게 많이 구입해 가지고 레몬 트리를 가장 최근에 그나마 샀는데, 벌써 이렇게 초록색 알맹이가 살짝 맺히고 이렇게 물 주고 영양제 주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크는 거를 얼른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드네요. 요새는 파요, 값이 떨어졌으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. 지금 알로에가 다 됐어요 저는 음악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고 또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주 별난.. 별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특이한 음악에 빠졌는데 지금 제가 그 LP를 들고 왔습니다 플랜테이시아라는 앨범인데요 한 70년대쯤에 이미 나왔었던 LP인데 재발매를 해서 어 저도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는데 식물을 위한 음악이에요 굉장히 오묘하고 스트레스를 좀 날려주는? 굉장히 릴렉스 시켜주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리고 사람 목소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요새 이제 제 목소리가 들어간 음악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약간 취미로 들을 때는 사람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는 걸로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저도 안 까봐서 모르겠는데 이거를 소개시켜준 친구의 말로는 이 LP 안에 씨앗이 들어있대요 우리 왜 초등학교 때 티슈에 물 적셔가지고 이렇게 바라라고 하나? 네, 그렇게 해가지고 식물을 키울 수 있게 돼있다고 하는데 전 너무 아까워서 아직 LP를 뜯지는 않았습니다 LP 플레이어도 집에 없고요 어, 최근에 본것 중에는 Why Woman Kill이라는 드라마인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드라마 연출 방식이기도 했고 그런 시대별 옴니버스가 의상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루시 리우의 아주 그 광기어린 그 연기가 너무 인상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한 이틀만에 끝내는 것같아서꼭 추천드릴게요 꼭 보세요 <놀람> 나이 얘기하면 되게 별나 보일 것 같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아보카도 <웃음> 아보카도 다들 좋아하지 않나? 이거 약간 후숙이 덜 돼서 좀 딱딱하긴 한데 샐러드에 넣어 먹기도 하고 모양대로 파서 소금, 후추, 페페론치노, 올리브오일 끝 그냥 전 그렇게 또 먹고 버터처럼 이렇게 다 뭉개가지고 빵에 스프레드해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얼음, 아보카도, 꿀딱 그렇게 넣어서 아보카도 스무디처럼 해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근 오늘 이러니까 나 무슨 되게 약간 베지테리안 같지 않아요? 그 <웃음> 별나 보일 것 같아.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 샤이니키의 My 10 Favorites 알아봤고요 어, 마리클레르 6월호에서 저의 화보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 제 멋진 화보들 꼭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샤이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마워요 안녕